자, 가겠습니다.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선후배 포함, 모델 선후배 포함 다해서 내가 제일 예쁘다. n no! 아니죠. 이쁜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? 근데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? 아, 누가 두 질문이 좋다 아닌데? 진짜 아닌데? 이거 거짓말 같은데? 그러면 지금, 잠깐만. 거, 이거 거짓말이잖아. 어. 거짓말인 거잖아. 아닌데요? 저, 거짓말. 저, 저 제일 예쁘다 생각. 제일 예쁘다. <웃음> <한 번만 더 웃음> 아니에요. 네. 저, 자, 그럼 한 번만, 자. 네. 자, 한 번만 더 하시죠. 네. 자, 한 번만 더 <웃음> 나보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길투로 가보지 생각도 다 정답, 진짜. NO! <웃음>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. 그렇게 막 지저분한 여자 아닙니다. 저 얼마나 쿨한데요. 아 이거 아니구나. 이거 지금 풀충전했어요자 그렇게 하실 거예요. 아, 어요자 갑시다. 자, 아무튼 예쁜 여자를 만나면 집에 가서 질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. NO! <웃음> 저 여러분 그렇게 그런 여자 아니에요. 잠을 못 자요. 본 <웃음> <보는 웃음> 즉시부터 그 여자의 단점을 찾으려 하죠. 지,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. 완벽하다. 오 예스! 왜왜 그렇게 웃으세요? 예스! 다 예스. I'm <laughs> sorry.